안녕하세요. 먹부리 엄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스킨 1004에서 나온 마다가스카르 샌델라 워터 겔 시트 앰블 마스크를 한번 해 볼게요. 제가 지금 세수를 하고 왔고요. 지우개 패드로 제 얼굴을 깨끗이 지워 볼게요. 이렇게 지우개 패드로 깨끗이 닦은 다음요. 제가 여기가 지금 환절기라 약간 버진가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는데 이 샌델라 마스크팩이 굉장히 보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오늘 해볼게요. 엄청 많이 들었어요. 눈부터 맞춰볼게요 다른 팩보다 굉장히 조금 도톰하네요 굉장히 도톰한데 되게 밀착력은 탁 달라붙으니까 좋은데요 일반 마스크팩 시트가 아닌 시트 자체를 독자 개발해 실제 발랐을 때 이렇게 투명하며 굉장히 부드러워요. 함습력이 3배나 높아서 수분 보습에는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제가 20분이 다 되어서 제가 한번 떼어내 볼게요 이렇게 떼어냈고요 제가 이 떼어낸 앰플을 꽉짜 볼게요 다 흡수가 됐어요 꽉 짜도 없어요 이렇게 팩을 떼고 여기에 남아있는 잔량을 제가 도닥도닥 두드리면서 흡수시켜 줄게요 제가 이렇게 센텔라 마스크팩을 한번 제가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엊불리 엄마였습니다